위에는 그냥 아예 다 병원인가 봅니다. 음... 뭐 이렇게 막 먹을 만한 게안 보이는 것 같은데 3층도 있긴 하던데 어, 아까 여기 문이 막부서져라고 두드려지는데 여기인가 아닌데? 3층인가 봅니다. 이러면 어. 총알이 있네. 알리다 날리. 뭔지 뭔도더기가 날려간데 날렸어. 어디야? 여구인가 거긴 뭐야왜문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데 누구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야뭐야 누구야? 누야나는데 어? 뭐야 왜? 와, 이거를 조심해요. 저기 떨어지는 데있음기 여길 또 들리네요. 쉽게 여기 있었네. 야간 투시경 이런 것도 있는데 써요. 야간 투시기 이야야 뭐 쓸라면 쓰겠죠. 잘 보이나? 대기는 되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뭔가를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더블. 저요? 저 쉬밀 치킨 먹고 있는데요? 더블 쓰레기네. 뭘거 없네요. 근데.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이 하나도 없네. 샤워장이 고 어, 이게 다야? 아. 음, 뒤에 또 실망스러워. 없어요? 여기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문좀 따봐요. 여기 안에서도 뭔가.. 시름실인가? <웃음> <웃음> 격리실 아니에요? <격리실? 웃음> 그니까요. 저 군대에서 이런 데 들어가 있었어요 왜요? 저 그때 훈련병 때신종플루 유행했었는데 저아 폐렴이 걸렸었거든요? 쉬었네. 근데 신종플루 의심된다고 1인실에 갇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검사하면 바로 안 나와서 5일인가 있었어요 이래서 군대가 안돼 어, 사람을 그냥 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있네 자꾸 두드리는 쉐새끼가 여기 있었네 <웃음> 어유 뭐야 얘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아 그럼요 어, 라이트 났다 개꿀 이 뭐야 뭔데 여긴 여기 진짜 실험실 같은데 생체 실험을 하나? 에이 설마 대구에 그런 데 없습니다 어? 나가는 게또 일이네 이거 뭐예요? 돌아 나가야 되잖아 아니 저기 그그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돼요 <웃음> 아이 <아니>, 무슨 <웃음> <웃음> 1초 컷! 자뭐다 죽어요 3층이에요 여기 2층 가이고 아좀 쉬었다 가야 되네 좀 조용해졌다 아다 죽였어 또사제끼로 가야겠다. 탕을 많이 구겠다. 자사지로 갑시다. 또나게 멀릴까 봐. 아, 또 왔네. 어 어디서 왔냐? 아, 또, 모두가, 뭐 또뭘두르겠는데 네, 우리가 여기 를 파밍을 하고 있는데 스폰이 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저래? 어디서 도전해? 아, 여기. 어이, 뭐, 옥상 가는 길도 있는데? 아, 그래요? 목상에뭐 있겠나? 헬기... 장 여기 떨어지면 죽나? 자. 오케이 X댔어요 왜요? 네? 부목 대야 돼요 떨어졌어요? 네 오호! 쩔특뚹거리기 난리났네 구목구목구목구목만들어야 돼. 네 구목 뭘로 만들어요 나 아, 아까 그거 뭐냐 그... 그거 있었던거 같은데 그 뭐냐... 목발 목발이면 돼요? 뭐 깁스 이런거야 되지 않나? 목발 목발 아 목발 본거 같은데? 아기 있다 목발 이렇게 한 다음에 착용 아 뭐야 얘 아예 문을 부셔놨네 여기를? 벽.. 아 문이래 벽을 아예 부셨는데? 예. 벽이 아예 철거됐는데? 오호 어허... 이 아이 벽이 철거됐어. 요목이라목을 뭘로 만들더라? 부목 여기 뭘까? 텐트인가? 아무것도 없나? 여긴 펑커인가? 펑커냐고요? 음. 그거 뭐 물자고 막 그런 거 들어있던데? 탄약 탄약고 같은 건가? 탄약고? 이거 탄약고 아니에요? 이거? 이거 딱 봐도 생거막그 뭐냐 잡당한거막 그런 거 들어있던데 여기 안 해요? 예 원래 탄약고 이렇게 놓잖아요 위에 잔디 잔디 깔아 놓잖아요 구조제거를 하면 구조제거 이렇 봐요. 뭐야 없었는데 벽인데? 뭐야? 못 들어가는 건가? 왜 막아놓은 거야? 어? 뭐야 이거? 아 맞다 그거 뭐냐? 가서 판자 하나 뜯어올게요. 어? 부엌 만들어야 돼. 일라 봐요. 문문짝 보우면 되지. 아니 판자 판자 있어야 되잖아. 이 문짝 보우면 판자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 나오나? 안 나오네? 나그걸요 저거는 저, 저 바리게이트 하나 뜯으면 되니까. 죽을라 그래요? 뭐야 이거 왜또 안으로 돼 있어 이 친구? 아. 저기 있다. 어이, 저기 어이, 어이. 밖에 밖에 있는 거 있다. 옆에 건물. 에 어, 굿. 너무 멀어. 아. <웃음> 이거 한번 쏴 봐도 돼요? 맞나? 멀려. 쏴봐요. <웃음> <웃음> 아까 쏴 보니까 안 맞던데. 저 산탄인데 바로 뒤에서 깔겼잖아요. 음. 아, 먼저 쌌다 이거지? 부목 만들기. 먼저 쌌다 이거잖아요. 알 빠노. 어? 오케이, 갑시다. 통신병이네, 이제 보니까. 에? 이거요? 응. 음. 이게 49, 아까 49에 80짜리. 이거 창고네요. 여기 열려있네, 여기는. 이거 뭐야, 막사야? 막사네. 야씨, 요즘 막사 이렇게 나오나? 간부 막사. 아, 뒤에 온다, 씨. 근데 뭐든게 없네요. 아, 비옥해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뭐 많다 여기도. 보셔볼까요? 해보시게나쌉 고통스러워하네 나지금통신 35개 있안먹어 포장된 탄뭐 비엠 뛰는 새끼와요? 어이씨이 넘어졌어? 저런 애 오면 이제 난 쥐약이다 무조건 몰려야 된다 뭐가 많다.. 여기도 음, 음. 얘는 2층에 있는데? 와씨 뭐야 이거 2층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밑으로 떨어졌어 아니 너다리는안 부러졌잖아 어, 어, 말쩡하네 오 어, 이제 조금 바르게 걷는데 이 친구 벌써 나왔다고? 조금 바르게 걷네 요 나은건 아니죠 <웃음> 나을리가 있다 어, 발전기 있다. 아, 뭐, 여기 뭐야, 이거 이 뭐야? 머리 날려 이거 뭐이 내가 막아거네다 열어봅시다. 제가 열이 제가 열게. 주변 봐줘. 야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가져오고, 어, 그럼 위에 갑시다 위에. 여기 위쪽에 또뭐 이상한 막사 같은 거 있는데. 어 여기 도뭐있나안 보시죠. 라이터. 비데. 어, 벌써 지쳤니 왜? 아니 진리구우다니까 벌써 지치지. 으아! 아 다시는 3층에서 뛰어내려 보겠다는 그런 호기심 어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아니있어아니있어 <웃음> 여기 안에 뭐가 많다. <웃음> 여기, 여기 건너편 건물 안에 뭐가 많다. 안에 뭐가.. 그 뭐냐, 거기가 총창고일 거예요 아마. 아... 안에 막그 무기박스 같은 거 많이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잠깐 보였어요 잠깐. 아 맞네 맞네. 거기가 그거예요. 메인이에요. 거기가 메인 DC. 근데 네, 저좀 이거 좀 풀고 갑시다. 저 지금 기진맥진이거든요. 어. 물도 없고, 물도 캐야 되고. 물? 물좀 줄까요? 네,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스캠돼요. 잠깐만, 저기 오는데? 잠깐 앉아 쉬겠습니다. 서수경계. 서수경계. 이건 좋네, 이건. 손 다쳐도 총은 데미지가 그대로라서. 어, 예. 한번총 쏘고 나면 이제 그런 거안 쓰게 됩니다. 주변에 좀비는 없는 것 같은데. 갑시다. 똑똑스러워. 아니, 잠깐. <웃음> <웃음> 아, 나이 미치겠네. <웃음> 부술게요. 갈게요, 깨발. 그냥. 깨발. 어, 곧. <웃음> 밖에서... 여기는... 뭐... 그... 기본 그거 있는데. 뭐.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깨버려요, 그냥. 총 어, 소비 뚫리나? 안 뚫리네. 안뚫려 이건 안뚫려 오 씨발 어어 여기 맞네 와 위층에도 있네 소리다는 거 보니까 오나본데? 저 총을 갈겼으니 와야 정상이죠 음. 라이터 전술 조명, 소형, 이거. 네. 뭐, 달면은. 조명, 단다고,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부품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에이씨. 소, 소염기, 소음기 산탄총도 있다. 아, 그거 먹었어요. 좀 많아요, 산탄총. 기관총도 있네, 여기. 아하... Uh -huh. 아 무기창고네. 응이 층도 있어요. 미쳐버리겠다 여기. 이 무한의 욕심이 또 시작된다. 아 사이다 하나 조지고, 자. 뭐가 이렇게 많은데... 방독면 이런 아, 것도 싸잖아? 무슨... 어떤가요? 방독면 이런 거 방독면이요? 얼굴 보호하는 게...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좋죠? 거의 뭐... 어차피 얼굴 물리면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라 상관없긴 한데 조준경 이런 것도 달아야 되죠. 조준경이요? 있으면은 이제 그 모아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조준 뭐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레드 노트를 끼고 있는데 이게 더 좋나? 조준 속도가 빠른 걸껴야 돼요. 소총 종류는. 조준 왜냐하면 시간씩. 움직임에서 떠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끼고 있는 게몇자리인지 모르는데. 빼봐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확인하려면. 그러면은 둘다 우선 챙겨놓고 10 조준 시간 플러스 소음기도 종류가 있나요? 소음기는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소음기냐 보정기냐 뭐이 정도 차이만 있고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개머리 펌 패드. 여기 탄박스 있습니다. 무게가 완전.. 초과니다팔을 일로 끌고 오는게 빠르겠다. 그죠? 음. 차 의자나 이런데까지 다 담으려면 야 이거 욕심이 끝이 없다 필미미가더좋은난가데미지가데미지하고 사거리 이런 거를 그러니까 파츠 다 달았을 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차끌고 올게요, 가서 차 어... 차를 끌고 와야 될것 같아 와, 같이 갑시다 어? 어? 어? 다리? 와 어떻게 몰맨 거야? 그러니까 <웃음> 이게 이게 존나 좋은 가방이에요. 이게 무게 감소 95예요. 아 간지가 나네 간지가. 간지라뇨? 이 사람이 지금 효율 어? 앞에서 간지가 나네 간지가. 야 간지 총들. 이다 죽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 한 번씩 기습 들어오는 거 말고는 뭐, 이제 끝났나 싶네요. 차끌고 와서. 캐릭터 한번 죽이고 새로 만들까? 뭘요? 네? 뭘 해요? 캐릭터를 죽이고 왜요? 네? 아 총쟁이로 바꾸게요? 네 총쟁이로 바꾸게 토끼 무기랑 쓸... 그런거 다 집에다 집어넣어 놓고 응. 도끼 이제 필요 없을것 같은데 총에 재미를 붙이셨구만 큰일이다 큰일 응. 도끼가 뛰는게 있으니까 쓸모가 없어 어 잠깐 뭐요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거 줘요? 네줬댔어요 왜요? 까먹었어요 마실 거 한다라는 아 죽는다잉 어디 있어요? 홍시장 난 안고 다 여기. 어 살았다.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여기로 애들이 기어들어와요. 아. 그 옆에, 옆 건물에 있는 애들이요? 응, 여기. 민가 있는 데서. 오, 그 원샷 해버렸는데? 뭘요? 물 주신 거. 어 <웃음> 소리 나는데 어디서? 죽이면 되지. 무거워갖고 앉지를 못하네. 무슨 한80 먹은 노인네 같네. 걷는 게? 어호이트렁트에크에트렁트자크자있을있나 <웃음> <웃음> <웃음> 없네. 없자리자리에트 그래야겠다. 약이 은근히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네. 음... 운전해서 일단은 그러면 그 뭐냐 뭐해? 왜 이래? 돼 네, 어. 판자 있는 집 거기만 뚫고 뭐 새로 하든 뭘 하든 하십시오. 뭐 어디야? 잠깐만, 우리 여기서 물좀 떠갈까요? 여기 있어요 물이? 여기 안에 있지 않나? 안 아. 나? 있고 있고 있고 입구 쪽에 있어. 여기. 처음 왔던데. 음. 뭐야? 아 앞에 기어 오길 잡았습니다. 이제는 전강이까지 긁히니 가지가지 한다 진짜